합니다. 첫 번째가 제범의 고부가 저죠 체중계 집에 달기 시작하면, 제 방에 체중계를 놓기 시작하면서 이제 체중이 좀 그래도 조절이 되더라고요. 네, 체중계 딱사자마자한 3kg 뺐습니다. 네, 자기 전에 한번 재고, 일어나서 한번 재고 하니까 확실히. 그래서 회사도 정말 그런 체중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회사의 체중, 저녁의 체중. 네, 정말 그러면 그 관리가 될것 같아요. 그걸 잘 몰라서 그게 회계학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체중계를 하이마트에서 하나 샀거든요. 3만원쯤에 샀어요. 예. 근 그거는 스마트하지 않,는 않죠. IoT에서, IoT가 안 되는 체중계고요저 위딩스 체중계는 그, 제가, 시, 시, 거기 올라가면 거기 체중이 제 스마트폰에 이제 저,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 지정한 6명에서 8명한테까지 전달이 돼요. <웃음> 예, 그래서 뭐 가족들, 뭐 친구들한테까지. 예, 그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제, 이 비디오, 링크를 누르면 비디오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제, 그 다음에, 뭐, 온도, 온, 온, 저, 대기에 어떤 청정도를 한다든가, 체지방을 잰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계는 얼마냐면 250불이에요. 예. 네. 그 그러니까 아까 3만원짜리 기계인데, 250불짜리 기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품이 고부가 가치 한다라는 거죠. NFC 밥솥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셨는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시간은 없지만. 예. 우리나라 밥솥 1위가 어디죠? 쿠쿠입니다. 예. 2위는 쿠첸입니다. 내 전화는 예,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는 기계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후에는 집 안에 있는 기계에 뭐 30개, 70개까지도 인터넷이 연결되는 기계가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집에 어떤 게 인터넷이 지 연결됩니까? TV 조금 되고 컴퓨터밖에 없죠. 냉장고 인터넷 되나요? 아직 안 되시죠? LG전자에서 나온 냉장고 뭐죠? 예. 홈챗시라는 기능이 있는 냉장고를 했죠 그래서 냉장고랑 카톡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 냉장고에 이제 카톡을 매, 친구를 맺어 놓으면 이제 월요일 아침쯤에 연락이 오죠 야 너네 부모님 냉장고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 다안 열렸어 무슨 일 있는 거 같아 한번 연락해 봐뭐 이런 거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연락했더니 야 신경 꺼 우리 놀러 갔다 왔어 <웃음> 이런 얘기가 들... 또는 세탁기에도 이제 카톡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서 카톡, 친구한테 연락 온줄 알고 카톡을 열었더니 세탁기가 너왜 기껏 빨래 해놓고 왜 빨래 안 끄네 다 구겨져. 뭐 이런, 이런 게 이제 세탁기도 인터넷 연결되고 냉장고도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건데 아직은 잘 모르겠죠. 진짜 그럴까? 밥솥이 과연 인터넷에 연결될 거냐? 꼭 그럴 필요는 없겠죠. 네, 냉장고는 인터넷 연결되는 가장 첫 번째 물건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왜냐면 우리가 출장을 가도 냉장고는 켜놓고 가잖아요. 네. 밥솥은 지금 쿠첸이 이런 걸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무슨 얘기냐면 레서피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 앱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삼계탕 원뭐 무슨 삼계탕 2, 잡곡갑, 잡곡밥 잡곡밥 이렇게 해서 계속 레서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만든 레서피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든 레서피를 갔다가 저기다 갖다 대면은 그래시피가 전달돼서 밥솥이 어떠한 이제 요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밥솥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모든 이 밥솥이 할수 있는 요리의 종류는 이 하드웨어에 저장되어 있고 얘는 더 이상 진화 가능하지 않죠.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이 밥솥도 계속 바뀌어나가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만약 이렇게, 대, 만약 사람들이 이런, 인터넷 밥솥을 쓰기 시작하면 은 쿠체는 전, 지금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어떤, 오늘은 어떤 음식들을 요리하고 있는지 다 알겠죠. 어, 오늘 복날인데 삼계탕은 몇, 몇 군데서 지금 삼계탕을 끓이는지, 밥솥이 삼계탕을 끓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어떤 레스, 사람들이, 그게 요즘 흔히 말하는 이제 빅데이터죠. 그죠? 원래는 각 가정에서 어떤 요리를 하는지는 지금 다 데이터로 남지 않죠 주부들과 가족의 경험 속으로만 남아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인터넷에 연결된 기계를 통한다면 그것이 데이터가 되고 그것이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되고 그것이 또 그걸 활용하면 비즈니스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지금 보이는 거죠 IoT 체중계도 마찬가지죠 저 위딩스라는 회사는 저 자기 고객이 지금 체중이 어떻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죠 꽤 올라가고 있는 고객이 있다면, 야, 다이어트 해. 너 뭐, 헬스 끊어라. 그런 문자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게 데이터가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리퍼에 뭐, 달린, IoT 슬리퍼. 그래서 건강을 체크하다가 어떤 노약자분이 쓰러지면 뭐, 알려줄 수 있다. 기저귀. 아이가 오줌을 싸면 한몇분 후에 막, 다 오줌이 다 퍼진 다음에 이제 울기 시작한다 그러는데 iot 기저귀는 좀더 일찍 부모가 알게 해서 뭐 조치를 취한다든가 nfc 카메라 카메라 요즘 이런 카메라 잘 안사잖아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죠 왜안 삽니까 통신이 안되니까요 그럼 이 고급 카메라에서는 계속 비즈니스 를 하긴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 야너 사진 찍고 폰이랑 갖다 대면 폰으로 사진을 넣어 줄게 그럼 네가 친구들한테 보내 이러면 사람들이 그래 알았어 <웃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지금 스마트 워치가 나와서 애플도 나왔고 LG 삼정 다 나왔지만 앞으로는 뭐 사진 찍고 그래 갖다, 대, 갖다 대면은 이 사람 스마트폰에 전송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초인종도 지금 초인종은 거의 산업이 죽었죠 초인종을 뭐 누가 집에 있나? 우리 집에 있나? 뭐 이러잖아요 근데 IoT 초인종은 이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이 사람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어 누가 왔지? 에. 혹시뭐그 사람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고 뭐 영상통화도 할수 있고 이러다 보면 혼자 집을 비우는 사람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뭐 IoT 초인종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스마트 전구도 마찬가지고 지금에서 많은 제조업자의 제품을 어떻게 IoT를 적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높은 제품으로 만들고 그걸 또 서비스화하고 거기서 또 어떻게 데이터를 얻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그런 와저, 와중에 있다라고 보시면